오 <laughs> oh, oh. <laughs>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! c 정미쳤니다 뒷격돈들 인데요 격 인데요 아, 아, 니다 Turn! Oh